한나달아마바사니 아, 아차 오! 어, 형나 어제 잠을 못 잤어 네가 어. 주인공이라서 그렇잖아 뭐가 주인공이 지금 MC인데 형이 어 시작부터 살짝 어, 그러니까. 뭔가 씹이죠 뭐 어, 이렇게 잘생기시는 거예요 MC님들 <웃음> 하루의 틀인가요? 오늘은 디노의 아이디어인 <웃음> 아휴 참 아이디어 좋다 천고마비입니다 근데 천고마비가 고잉 세븐틴에 맞춰서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죠? 하늘이 높이, 높으면 마비가 오는지 지금 이, 입이 살짝 지금 입이 마비 입이 마비가 온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나는 검증이 됐어요 마비가 왔어요 확률이 예,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총 라운드당 2명씩 <웃음> 뛰어요 아, 정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6명 뛰는 거네요 네, 2 곱하기 3은? 3 아, 참. <웃음> 라운드마다 2명씩 하는데 네네. 1라운드에 두명 2라운드에 두명 2명, 3라운드에 두명이지만 1라운드에 뛰었던 두명이 2라운드에도 또뛸 수도 있습니다 <웃음> 아 진짜로 중복이 되는 게요? 근데 안 뛰는 사람은 계속 안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중복 너무 불쌍하겠는데 요 근데 어. 올라가면 멋있게 뛰죠 그거는 아, 멋있게 뛰어야 돼요? 아 여기서는 마, 말할 어, 수 있겠어 야, 근데 정한 씨는 멋있게 뛸것 같아요 그냥 할것 같은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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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이 다 조금 자, 자. 저는 저는 자는원시 씨. 짧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랑의 시선입니다 호랑이의 시선입니까 이 <웃음> 호랑이의 시선이 뭐야? <웃음> 말을 자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잘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시입니다 어 네.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김치요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맛있어서? 오 뭐, 뭐 어? 인터뷰를 되게 못하는데? 그치지 근데 너 걸렸어 근데 걸렸어 근데 호시 형은 안 무서워해서 아, 아, 아, 얘 뭐였는데? 나 뭐였는데? 저는 저는요? 번호이 <웃음> 뭐할까? 번논이 그냥 어때? 그냥? 어 그냥 그냥도 괜찮아 많이 쓰는 거 같아 아니면 진짜 홍대 아니. 해놓고 어릴 때 어디서 사셨죠? 네가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엄청 작게 하는 거야 안 들리게 제어 좋다 좋다 금지어를 뭐라고 주고 그다음 우리가 뭐? 어 좋다 좋다 시작 버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논 씨 고향이 어딘가요? 아 뉴욕은 출생지고 네. 제가 고향으로 느껴지는 곳은 홍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약간 스피드 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기분 나아지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웃음> <웃음>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기분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좀더 빨리 가볼게요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 겹할 수 있다면 뭐에팔겠습니까안 들려요 뭐야 그게 끝났습니다 아보논씨 안타깝게도 <목소리> 뭐라고요? 아일 그래서 왜어그런거야제 왠지 질문하면 중국어로 대답할 것 같아. 중국어. 근데 중국어는 너무 뭐 아니면 더야. <목소리> 자준 씨, 준 씨, 준 씨, 준 씨. 자 시작해봅시다. <목소리> 공통질문인데요. 뛰고 <띄고> 싶으세요? 잠시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세븐틴 무섭다 와 야, 나는 놈 위에 이게 뭐야 나는 놈 위엔 더 없어 어, <웃음> 없네 <웃음> 정한이 형한 번만 그러니까 뭐두명이상에서걸려진 상관 없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정한이 형 한번 그 해보고 싶어 왜 웃어 왜 웃어 왜왜 딸려 <웃음> 이거는 약간 미끼인데 내가 이형 어제 생일선물을 사줬거든 나한테 잘챙겨준다 말이야 갑자기 나한테 잘해줬었어 그래서 최근에 가장 모, 고마운 멤버가 누군가요? 했을 때 순간이야 아니야 승관? 호시 형이야 아니, 최근에 가장 고마워 멤버 하면 그래도 호시 형이야 아 그래? 알았어 안 나가면 이제 그만큼 너를 고마워하지 않는 거지 아 끝났어? 네, 네. 알겠습니다 스피드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벌든? 뭐라고? 벌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가 이러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Let me introduce yourself <웃음> I'm 정한 <German. 웃음> You're 정한? Yeah o 음 하이는 왜 그런 거야? You like You like favori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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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씨 특별히 2분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똑같이 해요, 뭐. 아, <웃음> 게요다미졌다 시-작! 음. 밥은 드셨어요? 네. <웃음> 아, 니안쓴다음에 너무 시간이, 너무 시간이 끌어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참이 상하네. 호스트잖아, 호스트. 아, 정말. 어, 어, 어, 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네. 남은 멤버들 일단 손들어주세요. 다섯 명이네. 아 홍삼 한번 가 홍삼 아 맞아 신나면서 홍삼만 나오면 그래자 <목소리> 빠르게 갈게요 좀, 좀 많이 빠르게 빠르요 스피드 사람이 사람이 있게 하 자, 자, 아싸, 홍삼. 홍삼. 아싸, 홍삼. 아싸, 아싸 너 아싸 너아자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홍삼 에너 아싸 홍 아싸 아싸 너 아싸 어,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아너아나너아잖아이너 아싸 너아 이거 아아너아 자 호스트. 자두 번째 네 명이서 하는 게임 눈치 게임으로 갈게요. 눈치 게임 네 명이서? 1 2 3 안녕, 이거 가위 바위 보. 아아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 호호, say 호호, 호호, say seventeen seventeen. 재미없어. <웃음> 재미없다고 다들려. 들으라고 한 거야. 구닥다리. 김호야 <웃음> 잘 가. 아 너무 귀엽다 구닥다리. 아 우리 조경 민규 꼭 걸려야 되는데 진짜. <웃음> 재밌잖아. 야 민규 정색하네럼 말도 서운해하면 어쩌자는 거야? <웃음> <웃음> 우와. 무서워. 와, 어떡해! <웃음> 와, 와, 야, 저기, 무섭겠다. 어... 야! <웃음> 형, 할수 있어. 야! 아, 야, 야 <웃음> 무섭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정환이 형이 야, 저 정도면 야, 안 돼! 야, 정환이 형이 저 정도면 우리, 우리 진짜 어디야, 못한다, 우리 야. 우리... 야, 심장이 너무 빨라. 자, 심어, 배, 심어, 배! 심어, 배, 심어! 심어. <웃음> 정환이 형, 완할수 있어! 멤버들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사랑해!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아, 우와! 아, 미쳤다!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 <웃음> <웃음> 아 큰일 났다 <웃음> <웃음> 형 지금 진짜 천사 같아 <웃음> 진짜 <웃음> 이제야 천사 같아, 천사 같아. <웃음> <웃음> 와! 정한이 형 이런 기분이구나! 저기를 서야지 이게 와가 나오네. 너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열정이랑 겁먹는 거랑 달라, 이놈아. <웃음> 오케이. 야! 너 자신을 깨라! 네. 우리 형들 사랑해! 우리 형들 사랑해! 우와. 우리 형들 사랑해! 와! 와! <웃음> 으아악! 으 우주인 같은데? <웃음> 우와! 왜또 올라가! 너무 잘한다. 왜 이렇게 벌레 같냐? 왜 돈벌레 같냐? 정환이 형 매달려 있는 천사라고 는 거. 쟤는 벌레 같냐? 쟤뭐하 되냐? 너무 차이 난다, 미안한데. 디노 진짜 빨리 뛰었다. 나 진짜 저거 뛰면 내 자신을 깨는 거다, 진짜. 어.